무슨 죄로? 네 기분 거슬린 죄? 맞아. 어디보자 교수 네놈 죄는 중간고사 범위를 전락에 많이 낸 죄, 중간고사를 봤으면서도 과제 기각까지 낸 죄, 그리고 니놈 네 때문에 내가 한 달째 마이크를 못 가지러 가고 있어요. 그런데 네가 여기 과제를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어디 보자, 강의실, 방의실, 학사 그리고 네 연구실까지 다 폭파시킬 거거든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과제를 내주면 살인 청부를할 거야.